재벌집 막내 아들 12화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역시 범인은 원작처럼 이피옥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해내는데 저는 진양철이 참 안쓰러웠네요. 계속 손자 진도준에게 아무도 믿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같이 해온 동반자에게 배신을 당했으니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이 사회가 열리고 진성준은 진도준이 순양금융지주 대표에 오르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진도준은 진양철의 소중한 두 시간 덕분에 잘 풀렸네요. 하지만 여기에서 포기할 진성준이 아니었죠. 진성준은 장인어른인 현성일보 회장을 찾아가 무언가 부탁을 하는데요. 언론의 힘을 빌려 순양자동차의 악의적인 보도를 쏟아냅니다. 순양자동차 매각설, 위기의 순양자동차, 순양자동차 주주들 뿔났다 등등 그런 대대적인 언론의 보도 때문에 순양자동차의 주가는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죠. 대주주들은 진양철의 청문회를 요구하고 진양철은 아들들과 사위와 함께 긴급회의를 합니다. 이때 역시 다들 진양철의 편을 들기는 커녕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식의 말로 아버지를 힘들게 합니다. 진성준의 목적은 1차적으로는 진양철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고 최종 목표는 순양 뿌리를 흔들어 진도준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순양자동차의 부채를 크게 만드는 것으로 보였지만 그 막대한 영업손실을 금융계열사가 책임지게 만들고 진양철이 독단적으로 진도준에게 금융을 맡기려는 이유는 공적자금을 개인의 지갑처럼 쓰기 위해서다. 그래서 반드시 진도준이 금융사 대표에 오르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렇게 작전을 짭니다.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진도준이 아니었죠. 주주총회가 6월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진도준은 2002년 6월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13화 예고를 보면 진도준은 진양철을 찾아가 순양에서 만든 자동차 아플로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있게 정면 돌파를 하려는 것이었죠. 진영기, 진동기 등등은 이런 순양 자동차 위기 상황에 진도준이 나서는 것을 보고 이번에 진도준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끌어내려야겠다고 생각했겠죠. 진도준은 여기서 아플로 월드컵 4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진도준에게 미쳤다고 할테지만 진도준은 이미 2002년 월드컵 결과를 잘 알고 있으니 전혀 걱정이 없죠. 결국 13화에서 월드컵 특수로 인해 아폴로는 날개가 도친 듯이 잘 팔릴테고 순양자동차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